묵화동화를 그리는 장면을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처음이네요. 서예만 맨날 보여드리다가 음...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죠. 또 어떤 게 착한 걸까요? 뭔지 아시죠? 거북이 거북이가 어떻게 하면 착한 걸까요? 할아버지 거북이네요 이제 의붓의 같이 활이활용합만다기스보기가할기 가보기 가보기 쓰시고 가만기가서 처음으로 이제 이런 식의 그림을 저는 이제 붓툰 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표현합니다. 붓으로 그리는 만화 근데 이제 그냥 만화랑은 좀 다른 것은 조금 더 깊이가 있고 진지하죠. 뭐 만화가 안 진지한 건 아닙니다만 은 지금 이 종이는 화선지 화선지 하셔도 상관없고 이 종이는 배접지 라고 하는 종입니다 그 화선지에다 어떤 서예나 그림을 그리고 나서 그것을 표구하기 직전 상태 이건 배접 상태라고 하는데 배접지를 팔죠 그래서 저는 배접지에다 또 하고 가끔 뭐 서예 그냥 종이에다 다 하는데 배접지가 좀 두꺼우니까 편리한 점은 있어요 번지는 측면에서는 일반 선지로 못합니다 잠깐 그때그때 젊은 거북이가 연세많은 거북이를 이렇게 업고 어디를 이동하고 이게 착한 일이죠 흔히 효 라고도 하는 일인데 동물에게 효는 참 흔치 않은 일입니다 자 이렇게 착하게 살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예, 복을 받아요 더 싱싱한 물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고 근거는 없습니다 그럴 것같잖아요 착한 거북이는 복을 받겠죠 착한 사람도 복을 받겠죠 안 받을까요? 받을 수 있다 또는 받을 수 그거는 상 아무 상관없다 두 가지 이론이 있다고 한다면 은 저는 받을, 받는다 쪽의 이론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즐거우니까. 그 결론은 아름다우니까. 옳고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기쁜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쁘지 못하라면 옳은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쁨 이상의 가치가 있는가. 이런 부툰에서는 최대한 선을 줄여서 많이 쓰지 않는 쪽으로 자, 여기서 완전히 마르기 전에 한번 살짝 물질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그럼 아직은 좀 번지죠 완전히 조금 있으면은 몇 분만 있으면 이제 완전히 굳어요 그런데 완전히 굳기 전에 살 살살 물질을 해주면은 이렇게 번지면서 약간의 어떤 경계선이 모호해지는 경계선이 너무 뚜렷하면 그 만화 같죠. 이 묵화의 재미는 경계선이 약간 희미하다는 데 있어요. 그냥 뚜렷한 선이 별로 없죠. 색깔을 한번 넣어볼까요? 무슨 색을 넣어볼까요? 초록색 쪽으로 한번 살짝 넣어볼게요. 이 제가 쓰는 물감은 동양화 채색 물감입니다. 동양화 물감을 왜 쓰느냐? 붓을, 이 붓은 물론 동양화 붓은 아닙니다만은, 그냥 채색하기는 적당해서 가끔 빌려 씁니다. 서양화 붓인데, 수채화 붓 등으로 쓰는 건데. 그럼 어떨 때는 둥근 모피를 쓰고, 어떨 때는 납작한 모피를 쓰느냐? 붓을 세워서 힘을 넣어야 될 때는 둥근 모피를 씁니다. 그냥 단지 채색만 할 때는 번지기만 할 때는 넓적한 것이 유리하죠. 빠르니까. 부시에러가 있으면은 좋아요. 먹을 위주로 하는 붓과 좀 구분해놓으면 좋죠. 경계선 무너뜨리기. 살살살살. 이 노인네 거북이니까 약간 황토색을 좀 넣어줄까요? 토색. 왜 노인네한테는 황토색을 넣어야 되느냐? 그냥, 그냥 만나봤어요. 뭐꼭 그래야 될 이유는 없죠. 젊은 이 거북이한테는 약간 트럭스 계통 왜냐하면 젊음은 그 목기운이에요. 음양오행에서 말하자면 목기운은 쑥쑥 위로 상승하고 자라는 어떤 것을 상징하고 그런 생명체들은 이런 푸른색, 초록색 등등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죽순이 자라듯이 풀이 자라듯이 청소년들이 푸른 꿈, 청운의 꿈을 꾸듯이 그래서 푸른 것은 희망이고 젊음이라고 상징이 되곤 하죠. 근데 이제 이런 칠을 할때 있어서, 뭐, 공피, 그 일본의 공피라처럼 아주 꼼꼼하게 메꾸겠다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뭐, 그런 게 좋은 분들은 그 공피라를 공부하시는 게 낫죠. 이 부툰에서의 그림은 그냥 툭툭툭툭툭 치는 거예요. 필만 느끼는 거예요. 필. 꽉 채울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백을 중요시하기 때문이죠. 세양의 어떤 그림들은 여백, 끌그다지 강조하지 않죠 우리 동양은 여백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바로 무국에서 모든 걸 시작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텅빈 태화 바로 그 기본이 여백이죠 무는 유보다 앞서 있고 하늘은 땅보다 앞서 있고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 속에서도 그런 사상이 같이 담기는 거예요 물고기, 물고기 칠할까요? 살짝만, 살짝만 칠한다면, 약간 주황색의 통을 살짝 피워주고 말아요. 그냥. 이 정도로. <웃음> 쉽죠? 이렇게 칠하는 거는 애기도 칠하겠죠? 못되게 구는 거북이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이건 좀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착하게 살면 복 받고 못 되게 구는 거북이는 어떤 거북이가 무슨 짓을 하면 못된 것일까요? 제가 지금 이런 나는 얘기는 그냥 이바구죠. 무슨 답이 있어서 묻고 대답하고도 아니고 그냥 상상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젊은 거북이가 쿵쿵 뛰고 있습니다 밑에 약한 거북이를 깔고 노인 뭐 거북일지 으아. 못 듣네요 약한 가은이괴롭히이다니쭉이어질거이만 음, 오늘의 영상은처음은이음까이 정도에 이추죠에 멈추죠.